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다시, 다시 시작. 어, 시내에서 41.6km를 뛰고 예 천안 가서 예. 천안 시내에 저그 온양 온천 갔다가 예또 KTX 갔다가 또그 천안 시내, 꾸진들아 거기 갔다가 또 오, 오고 또 대천 갔다 태워가지고 또 KTX에 내려주고 예. 시내가 한천으게한 60km 이상 뛰으서신 시내에서 예. 온천 갔다뭐 KT x 갔다가 그러고 대천 해수욕장 갔다가 여기 있다고 왔는데 400 지금 52.7 킬로가 나왔죠. 예. 그런데도 두 금이 더 남았어. <웃음> 옛날에는요. 네, 내가 귀절 달기 전 달기 전에는 한30 k 로40 k g 만 뛰면 와 기름비 해야 돼. 야 끙하고 그래도 와. 늦는들나 이거 보고 정말 그 가서 이야기 해줬다니까. <웃음> 그래야 될 부위. 이 고지를 안 들어. 이렇게, 난 이게 이1800 r p m 에1 0 0 k m 를가동 100km. 그때는 2500 정도 가야 100키로 다 2300, 4 0 0 돼야. 여기 달리잖아. 달리면은 이 엔진 소리가 웡해요. 게스 차는 예. 안 나가니까. 막140 이렇게 달리면 엔진 소리가 엄청 큰데. 갈수록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다이아스레에는 <웃음> 소리. 그러게 이틀 하지고 내가 걸어놓고 휴게소 들어가서 지금 와가지고 이거 씨. 걸렸나... 또, 또 돌렸다니 걸어놓고... 세로또못 <웃음> 돌렸어요? 네. 아니 기가 내가 지금 도대체 이게 고속도로 뛰면 700km 뛴다 소리가... 그 나, 네. 나와요 확실히 네, 700, 나와요 7, 7. 이거 뭐 가는 게아니야 1800... 지금 1700에 RPM 1700에 1 0 0 k m 와 버린다니 그냥 쭈도 거기서, 저, 140, 저, 100km에서 140 붙는데, 저, 악슬에다 조끔만 대면 그냥, 그냥, 140, 150, 160. 그러게이차 추월을 차가 엄청, 그러니까 달릴 띠가 없어, 달릴 띠가. 예. Yeah. 네. 그 갈수록 조용해. 그래 옛날에는 140, 30분면요 차가 흩치댔 됐어. 근데 이건 140, 160이고 밟아도 차가 쫙, 막 하는 거야 그대로 옛날에 한 기분이 있었거든 예 효과가 얼마 하 아니 죄송하게 <진짜> <웃음> 야 지금 타봐주고 452.1키로 뛰었는데 들어가그짓만 뭐, 그러니까 3. 봐야죠 시내에서 1 0 0 k 로를 뛰었으니까 그게요안 뛰었으면 이제 7 0 0 k 로 이상 단다 소리가 나온다니까 내가 이제 기절 아니. 야 그렇게 늘어나? 네 나고 이거 이거봐요 4 5 2 4 k 그러네요 응? 네? 근데도 아직도 네. <웃음> 눈금이 어떤거죠? 요거 요거 요게 오 아직도 이만큼 나와있네 이 기절을 <웃음> <웃음> 이야 이거 이거 이건... 차를 쓰러 아까 이제 그랜저를 만났는데 예. 다른 차 여기서 대구를 갔다가 저 440km 되면 불이 들어왔대요, 그런제가 예, 예. 그때 가스 택시. 그 예, 예, 예. 440km 되면 불 들어오고 435km에도 불 들어오고 그랬는데, 557km를 깼대요. 예. 그런데도 두금 정도가 남았다는 거야. <웃음> 그 지금 거기서 이거 보고 그 애들 다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라고왜안 다냐고. 그런 게이놈들은 고지를 않 하는 거예요. <웃음> 아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각아니 거예요. 예예예. 그냥 그랜저가 이 5킬로 뿐이야. 그아드님차또 갖고 온 사람? 아니, 너뭐 제일 먼저 다는 사람. 예, 정정. 아아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 연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550뭐 기름 팔 뛰고 늦는데 기름 두금이남았다고 뭐 얘기해서 하 그러니까 50% 이상 더 뛰던 얘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와갖고 신에 그 뛰고 <웃음> 500. 50,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건 그날 빨리 하루에도 빨리 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도로기 동공장 그, 그저 부장 만났어. 예. 네. 그런데 세대가 불쑥 생겼고라고 보고. 그런 어, 그런 거는 명함 가지고 왔어. 예. 예. 잘 e r i 예. s a 그때 발 n 렌저저 y i 예, 예, 예. r u c t i o n The o t h 가지고, 예, 예. p l e felt l i 예, 예, 예. h a t was so good. The community, they gave a n 렌저 o 그 아들, 거기서 바로 보낸가 봐. 씨가 <웃음> 그거 안 나오면 그보내거냐요 그렇죠. 그 아들이 또데려오 온대, 친구들. 큰일 났네, 이거. <웃음> <웃음> <나> 이거. 고맙습니다. 살아본 <웃음> 사람 아니면, 몰라, 박진애가인택 예. 저, 저 그랜저 얘기하더라고. 좀, 김회장 다른 거. 예, 예. 그건 좀, 면안 돼, 좀 들었다고, 뛰고, 뛰고, 이걸 다뤄야 돼. 걔는 알름의 원리를. 예, 예, 예. 물로 호수를 이렇게. 해서 틀어놓고 막쭉 떨어지잖아요. 지금. 예, 예, 예. 이렇게 막으면은 처음 날개를 털는네 맞습니다. 그럼 예. 걔는 이해를 하더라고. 이게 그 <웃음> 예, 되게 빨아내는 힘이 예. 엔진까지 들어가 훑어내기 때문에 염전이 예, 예, 예. 그 패스업 된다고. 걔 하나가 인정하는 라게 동력션. <웃음> <거니까>. 걔가 원리를 <웃음> 안 돼. 예, 예. 그, 이게 그려놓은 거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줬는데 이건. 100% 왜 그런, 그런 원리라고, 이건 이제, 떡밥. 비행기 터빈 아니야, 터빈, 터빈, 터빈. 터빈 예, 비행기 터빈이 형그 터빈 그 자격이니까. 예. 네. <웃음> 고맙습니다. 그치, <웃음> 감사합니다. 영업상.